그거 먹어야 다르고요 <목소리> 마늘, 매널, <맨홀. 목소리> 자, 안아드세요 <목소리> 어. 고기. 쌈장. 자, 고추. 고추입다 고추. 이렇게, <웃음> 이렇게, <도로케 도로케 도로케. 웃음> 음. <웃음> 안녕하세요. 오늘은 삼겹살 구워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삼세입니다. 사랑합니다. 네, 오늘 삼겹살 구워서 맛있게 먹습니다. 삼겹살, 요 된장찌개, 야채모춤, 쌈장, 에 마늘, 고추, 새송이버섯입니다. 새송이버섯. 삼겹살 구워서 소주도 안전하고요. <웃음> 밥도 먹고. 된장찌개, 집장하고 된장하고 1대1로 섞었습니다. 아, 호박하고 다른 거안 넣고 버섯하고. 깨장 두 마리 덩고 맛있게 끓였답니다. 아밥한싸 먹어 볼까요? 그냥 응. 그냥 싸 먹어 봅시다. 이. 삼장에 응. 아 깻잎에 <웃음> 상추 응. 상추 깻잎에 상추를 이렇게 했어요. 응. 아 고기는 아직 이걸 하면 좀 멀었으니까요. 응. 밥부터 먼저 이렇게 <웃음> 여러분들. <웃음> 마늘도 여러분들, 고리세니까 곰팡이처럼. 쌈장, 여기 있습니다, 쌈장. 이렇게. 쌈장 넣고. 아, 이렇게 싸갖고. 먼저 한번 먹어보고, 여러분들. 음흠! 음. 음흠! <웃음> 아, 맛있겠다. <웃음> 쌈 사먹으면. 만원은치세만원치 주세요. 약간 고만치 샀어요. 여섯 개. 싹 올려놓고. 아, 하하하. 아, <웃음> 얼큰해, 매콤합니다, 여러분. 음, 된장찌개. 아, 음. 아, 삼겹살은 된장찌개 아닙니까, 그죠? 여러분. 들 음. 와, 맛있다. 음. 오늘 점심은 다, 응. 삼겹살로 하세요. <웃음> 오늘 점심은 삼겹살로 하세요. 여러분들. 얇게도, 음. 아. 짠! 짠. 한잔 탁! 따라서 준비해놓고. 아. 선배! <웃음> 우와. 한참 싸봐야죠 그렇죠? 여러분. 들 사과하고요. 당근, 당근. 당근. 데코이다 데코. 여러분, 데러분 여러분, 여러분. 여러분, 여러분. 여러분, 들 고기는 밥이랑 먹으면 엄청 여러분. 들다분여이랑 고기랑 잘 어울려요. 여러분. 들러분요 여러분, 걷기 대가 네. 하나, 이렇게. 네. 검지, 네. 큰, 아하. 암장을 젓, 바르고요. 마늘, 맨을 딱 넣고요. 고추는 그냥 있다가 와장 씹어 먹으면 되는데. 이렇게, 하고 자, 안주 드세요. 어허. <웃음> 꿀떡 넘어가 보 또한번잡 볼까요 여러분들 요번에는 응. 응. 상추에 쑥갓 쑥갓 아, 여기 치커리하고 치커리에 쑥갓 여기 쑥갓이 예, 숯깔. 있습니다 쑥갓 쑥갓 아, 향이 더 좋잖아요 그죠 제 응.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저 시골에 들러가시면은 꼬들빼기 있잖아요 토끼풀이 하는 건 꼬들빼기 꼬들빼기 파리잖아요 음. 응? 저거, 있지습니까. 저, 저, 저, 저. 제피파이제피파이나 산초 이리 있죠. 어, 야외에서 구워 먹을 때더 최고입니다, 여러분들. 돼지 누린는도안 나고요. 맛있어요. 제스파요 아, 또 여기. 응, 제피라고 있어요. 어, 저, 저, 저, 그, 저, 아, 거 산초같, 산초같이 생겼어요. 젓가락이 파닥에 떨어져 버렸어요. <웃음> 김치를 구워요 어, 여러분들 또, 또 한잔 합시다 치캉 응. 치캉 응. 한잔해요 숟가도올리고요 응. 여러분들 숟가락 숟가락 올리고요숟가 향이 좋잖아요 그렇죠, 여러분들 숟가락 응. 리고요 응, 이렇게 해서 밥 조금 하고 색깔을 게밥쁘지 말라고 어, 된장은쫙 빨라가 <웃음> 맛있다 엄청 맛있어요 여러분들 이봐요 고기 탁 올리고 여인장 탁 올리고 고추 한동갈리 탁 올리고 맨홀 맨홀도 올리고 아, 이렇게 해서 아 맛있답니다 자 여러분들 자 한삼하고 한잔 하세요 짠 맛있게 드세요 점심입니다 허좀먹었으또 <웃음> <웃음> 안주도 드세요야 돼아어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밥보님하고또 인사나누세요 이렇게 아 고기 고기 쌈장 쌈장 고추입니다 고추 고추입니다 고추 고기를 한 점을 놓고요 어 기름이 여미 밑으로 깔리네. 지으로 기름이 깔리네. 여기다가 이 김치를 이렇게 딱놓고 응, 김치를 딱 넣네. 짠 짜잔. <웃음> 이렇게. 아, 에이 아, 깨니 깨니 깨니 깨니. 뭐야 빨리 빨리 빨리 빨리. <웃음> 자 여러분들 한세요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갖고 이렇게. 응. 뭐 <웃음> 음. 아, 된장찌개. 하 <웃음> 음. 아, 원래 제가는 별로야. 된장찌개 간장이개 저는 멸치 된장찌개 좋아하거든요. 멸치에다가 응. 음. 빵개 두 마리 넣다 세 빵개. 아까 보여 드렸잖아. 이렇게. 요요요요 빵개. 요 빵개인데요, 빵개. 보여? 야, 야. 간이 준다 자, 이렇게 공 n 우와, 이거 염두 없나, 마치기. 어, 큰일 났다, 오늘. 자, 안 좋았어요. 음, hm. 아, 저시야. 아싸. 숙룡이라 그립다, 경상도에잖아. 어, 그죠. 어, 맞아. 이렇게. 응. 바꾸어 음. 맛있다 뱉어져요 <웃음> <배> <웃음> 이야. 사랑하고 고맙고, 내 네,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들, 빠이빠이. 잘 먹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